아이온 라이브 서버와 형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퇴근 후에 불교 불화를 공부하느라 게임도 자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85레벨 달성 후 정말 아이온 라이브 서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린이 형님들이나 클래식 서버에 과도한 강화 과금으로 인해서 흥미를 잃고 라이브 서버로 이적하신 형님들을 위해서 짧게 강의 영상 하나 편집해봤습니다 85레벨 달성 후 이건 꼭 해야 된다 라는 것들만 모아봤으니까 아린이 형님들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85레벨을 달성하면서 케르빈 쾌속가에 대해서 무기와 방어구 기장식과 악세사리를 전부 지급받으셨죠? 그러면, 악세사리에 축복받은 세공석으로 오디안과 룬 슬롯을 전부 확장합니다. 지급받은 빨간색 오디안을 전부 착용해주시고요. 기장식에는 경험치 오디안 하나만 착용하시면 되고, 회복량 증가나 치명타 데미지 감소 오디안 5강짜리를 중개거래소에서 구매하여 착용하셔도 됩니다. 지급받은 궁극마석은 박지 마시고, 아껴두셨다가 투혼셋이나 휴광기장식과 악세사리에 박으시면 되고요. 캐루빔 장비에는 전설마석을 박아서 우선 쓰시면 될듯 합니다. 휴속가이드는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하나하나 완료하시면 소모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완료하시는게 좋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읽어보시고 완료하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실 경우에는 소속되어있는 레기온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설명해주실겁니다. 아직 레기온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지역창이나 전체창에 자신의 성향 에 맞는 레기온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서버게시판에 가입문이 글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게임을 하는 시간대에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나 함께 시작하는 단계인 분들이 많은 곳이 아무래도 편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게 바로 대바패스입니다 데바패스는 타이틀 및 주신의 성수, 석판, 탈것, 궁극 변신의 숨결, 궁극, 전설, 고대 기억의 파편 등 아주 중요한 물품들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00 큐나를 소모하여 매달 프리미엄 활성화를 해야하고 같은 계정의 다른 캐릭마다 활성화가 따로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계정을 만드신 분들은 궁극 변신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럼 매달1일의 큐나마켓에서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궁극, 전설, 고대 변신의 숨결 외에, 데바패스 프리미엄을 큐나로 활성화해서 같은 계정의 캐릭마다 궁극 변신의 숨결을 추가로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한 계정의 세 캐릭을 큐나를 소모하여 데바패스 프리미엄을 활성화하고 데바패스 미션을 45레벨까지 완료한다면, 한 달에 궁극 변신의 숨결을 6개 모을 수 있습니다. 내작한 과 아치킬 궁극 변신 도전은 궁극 변신의 숨결 6개와 궁극 기억의 파편 500개를 모으면 가능하고, 동일한 궁극 변신이 2개일 경우 합성에서 카이신을, 마루쿠탄, 에레슈키갈, 티아마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 궁극 변신인 유스티엘과 루미엘은 합성으로 획득 불가하며 현재 과금 이벤트가 끝났기에 명절이나 연말 연초의 변신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선택한 캐릭터의 직업이 공속이냐 시속이냐에 따라서 변신이 결정되는데 공속을 쓰는 직업은 지켈, 카이신을, 에레슈키갈, 티아마트, 유스티엘 변신, 시속을 쓰는 직업은 내작한, 마르쿠탄, 루미엘 변신입니다. 궁극 변신의 특성 옵션에 따라서 공격속도 직업 중에서 인던용은 티아마트 변신을 선호하며 PVP용은 에레슈키갈 변신을 선호합니다. 시전속도 직업은 생명력 옵션이 있는 내작한 변신이 좋아 보입니다. 이후에 유스티엘과 루미엘 변신을 획득하였다면 둘다 직업에 상관없이 상당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라이브 서버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머니하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벤트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고인물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게임 특성상 변신 컬렉션이나 아이템 컬렉션 그리고 장비의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욕심 없이 즐기면서 한다면 언젠가는 끝이 보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고인물이고 컬렉이 좋다고 해도 컨트롤이 좋지 않다면 장비빨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신 컬렉션들 중에서 게크마로스와 인기스온 그리고 회랑 명성 상인에게서 조각을 구매하여 획득 가능한 변신이 있는데요 경험치를 추출하고 얻게 되는 경험의 증표로 매주 변신 조각을 구매하여 100개를 모아서 만들 수 있는 아리엘과 아스펠 사도 변신입니다 게크마로스 명성 상인 위치는 스티그마 조율사 바로 오른쪽 방이고요 이곳에 모든 통합 서버 명성 상인 npc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게크마로스 명성 레벨 7단계나 9단계에서 아스펠의 사도 변신 조각 구매 가능하고 게크마로스 명성은 게크 주관 캐나 아울라우에서 자동사냥을 돌리면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인기스온 명성 레벨 7단계나 9단계에서도 아리엘의 사도 변신 조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기스온 명성은 마족일 경우 관문작을 통해서 올릴 수 있으며 인기스온에서 정해 몹이 많은 곳에 자동 사냥을 돌리면 빠른 시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악한 마족일 경우 일요일 요새전이 끝난 후 인기스온 관문작을 연합으로 모집하니까 부담없이 연합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실렌트라 회랑이 명성 상인에게도 아스펠과 아리엘의 사도 변신 조각을 구매할 수 있으며 명성을 올리는 방법은 자동 사냥이 최고입니다 과금 없이 노력만으로 무언가를 달성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이두 가지 사도 변신은 꼭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아린이 형님들이 매주 신경써서 다니셔야 될 1인 인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방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은 기회의 아라카나 기회의 숨겨진 미니움 창고 그리고 기회각성의 재단보통 을 필수로 다니셔야 합니다. 이 세가지 인던에서 획득가능한 pc방 주화로도 마우스 레인저와 키보드 레인저 변신이 획득가능하고요 주화 5 0 0 0개를 모아서 pc방 주화보상 상인에게서 변신 주문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정에 있는 두개의 캐릭을 돌린다면 한꺼번에 키보드 마우스 레인저를 획득할 수 있겠죠 무과금이라고 해도 노력만으로도 획득가능한 변신 컬렉션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성의 재단 보통은 투혼 장비와 인던 튜빅을 찍어놓은 후 소속된 내기온 분들과 함께 공략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버스를 태워준다고 해도 기본적인 건 맞추고 버스를 타는 게 예겠죠? 숨겨진 미니움 창고 인던 위치는 이곳에 있고요 마시아카는 일반 숨겨진 미니움 창고 입장 n p c 도이유룽은 pc방 숨겨진 미니움 창고 입장 n p c 입니다 일반은 매주 입장 1회 pc방은 매주 2회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일인 인던은 어려움 인던에서 네임들을 잡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큐빅을 획득하기 위한 큐빅 연구소입니다 지도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출입구 위치가 총 4곳이 있고요 시간대에 별로 랜덤으로 위치가 변하기도 합니다 지도에 표시해드리는 위치가 바로 랜덤으로 뜨는 입구 위치니까 참고만 하세요. 어려움 인던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으로 매주 가야하는 인던이며 주일회 입장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어려움 인던 큐빅은 찍어놓고 지원을 하시는게 예의입니다. 과거에는 인던에 가려면 입구까지 달려가서 파티 지원이나 모집을 했지만 지금은 파티찾기 창에서 바로 파티 지원을 해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인던이 있던 회랑에서 입국 고장을 당할 이유 없이 본 서버나 통합 서버에서도 인던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클래식 서버는 어떤지 알수 없지만 라이브 서버는 파티 찾기에서 모집과 지원 그리고 입장이 가능하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규 아린이 형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우다스 신전 입구 위치는 도대체 어디인가요? 입니다. 갤크마로스 순간이동사를 클릭하고 3주든지로 이동합니다. 주둔지가 꼭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가는 위치만 잘 기억해주시면 입구를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활강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우다스 신전 동굴이 있거든요?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우다스 신전 입구가 있습니다. 우다스 신전의 마지막 네임드에서 주는 아이템도 아이템 컬렉션에 등록이 가능하니 매주 입장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전체를 따져보면 그래도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들어온 김에 저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다스 신전 안에 있는 몬스터들은 경험치도 많이 주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자동사냥을 돌려도 좋을 듯 합니다. 라이브 서버에서 우다스 신전은 저레벨 린던입니다. 달리셔서 그냥 랜드만한 두대 때리면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니 부담없이 달리셔도 됩니다. 알리카만 잡고 바로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n p c 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네빌림 공방에서도 그냥 걸리적거리는 몸만한 두대씩 때리면서 드빌카림까지 달립니다. 게임 소리가 왜 안나지? 했는데 소리를 꺼놨었네요. 클래식 서버는 드빌카림을 정말 힘들게 잡더라고요 라이브 서버는 부담없이 때리면 됩니다. 아라카 무기 선택 상자는 전직업의 무기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pve 강화석을 pvp 강화석으로 교환하는 n p c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이동사 뒤편 계단 위에 강화석 교환 n p c 가 있습니다. 현재 라이브 서버에서 획득 가능한 강화석은 pve 강화석이지만 아이템 컬렉션에 등록하는 pvp 아이템을 강화할 때는 강화석을 교환해야 합니다. 그러니 강화석 교환 n p c 의 위치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통합서버로 넘어가는 시공도 매일 변경되며 아프사란타와 라크룸을 제외한 카탈람과 드마아는 매일 변경됩니다.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드마 목요일, 토요일, 화요일은 카탈람이 열립니다. 오늘은 어비스 포인트를 획득하는 헤르림 광산이 있는 라크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헤르림 광산 입구의 위치는 중앙세계의 기지를 점령하였을 때 생성되며 입구로 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지도에 표시해드리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며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상대 종족이 입구 고장을 안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라크룸으로 오셔서 광산의 입구를 찾았는데 중앙세계의 기지가 전부 용족이 먹어서 광산 입구가 없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중앙세계 중에 한 개를 직접 가셔서 사관을 잡으시면 바로 앞에 입구가 생성됩니다. 지도 제일 밑에 있는 참혹한 해안가에 위치한 광산 입구로 갈 때는 거점에서 지금 제가 가는 방향의 바람길을 이용합니다. 이 바람길을 타고 끝까지 가셔서 걸어가시면 빠르게 입구로 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대 강화석을 획득하기가 어려우실 때는 나크룸에 있는 NPC에게 매주 정해진 수량만큼 경험의 증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PVE 강화석과 PVP 강화석을 구매하실 수 있고 이 고대 강화석을 모아서 드마하에서 전설 강화석 교환권을 매주 구매하셔서 고대 강화석을 전설 강화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70개가 넘게 획득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걸 매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증표가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물 형들이 하루종일 자동 사냥을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제 드마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마하에서 전설 강화석 교환권을 매주 수요일에 구매 가능합니다. 섭다가 끝난 10시에 접속해서 12시 전에 이를 구매 가능하고 12시 이후에 다시 구매가 가능하니 총 10장을 구매할 수 있고 사주면 40장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설 강화서 교환권은 마족이 점령한 재단에서 경험의 증표 잡화 담당관 NPC에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재단은 항상 마족이 점령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설 강화석 교환권을 구매하셨다면 스틸루시아에 있는 강화석 교환원에게 갑니다. 창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고대 강화석과 전설 강화석 교환권을 인벤에 넣고 강화석 교환원에게 전설 강화석으로 교환합니다. 전설 강화석을 획득하는 방법은 요새전과 인기 관문자기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경험의 증표로 이렇게 교환권을 구매하여 획득하는 방식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붉은 카탈란과 드마아는 차원의 모래시계를 클릭하여 시간을 충전해야지 입장 가능하며 시간이 다 없어지면 자동으로 본서버로 튕깁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차원의 모래시계는 데바패스에서 획득 가능하며 명성상인에게도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은 통합서버에서 자동사냥을 돌리거나 주간키를할때 말고는 입장할 일이 거의 없으니 데바패스에서 획득하는 수량으로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아프사랑타를 제외한 모든 통합서버의 명성은 주간퀘를 해서 올리셔도 되지만 정예몹이 많은 곳에 자동사냥을 돌리셔도 생각보다 빨리 명성이 오르더라고요 통합서버마다 정예몹이 있고 자동사냥을 돌리는 위치가 정해져있으니 소속된 레기온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위치를 잘 알려주실겁니다. 영상 초반에 궁극변신의 숨결이 매달 일일에 무료로 획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큐나마켓에서 기능을 선택하시면 궁극, 전설, 고대 변신의 숨결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매달 무료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변신이 없다고 너무 우울해하시지 말고 쾌속가이드에서 지급받으신 궁극변신 물약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임이 처음부터 좋은 점이 없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캐릭터를 키우고 장비를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남들하고 비슷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상위권이 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이브 서버는 끈기있고 근성있게 게임하는 사람이 즐길 수있더라고요 그리고 클래식 하셨다가 오신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게 장비를 15강 하는 방법인데 저는 1강부터 12강까지 그냥 전설 강화석으로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13강부터 15강까지 궁극 강화석으로 마무리하고요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15강 100%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옆집 클래식은 장비 15강에 몇백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55레벨 65레벨 시절에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1 5강이 잘되면 5만원, 좀 많이 터지면 10만원으로 떡치고 남았는데 그냥 NC가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다음으로 아린이 형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대바니온 스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바니온 스킬은 마력제작으로 스킬북 제작이 가능합니다. 겔크마로스에서 재료담당 공원관 NPC에게 매주 대바니온 지식의 증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바니온 지식의 증표는 인던에서도 습득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대바니온 지식의 증표와 경험의 증표를 마력 제작하면 스킬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력 제작으로 얻게 되는 스킬북은 랜덤으로 습득되며 본인 직업의 스킬만 습득 가능합니다. 어비스 포인트로 지식의 증표를 구매할 수 있으며 매주 구매하려면 헤레링 광산을 매주 가셔야겠죠? 되도록이면 같은 스킬에 스킬북을 재료로 넣고 강화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넣고 강화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 강화해보니까 같은 스킬에 스킬북을 넣고 강화하는게 강화가 잘되더라고요 대바니온 스킬을 강화할 때도 저는 12강까지 같은 스킬북을 넣고 강화합니다. 13강부터는 명성상인에게서 구매가능한 대바니온 정수를 특수재료에 넣고 강화합니다. 대바니온 정수를 넣고 강화를 하면 강화가 깨지더라도 강화 레벨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12강에서 강화해서 깨져도 10강이 안된다는 말이죠? 되도록이면 통합서버나 본서버의 명성을 9단계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재료들이 명성상인에게 있으니 말입니다. 신성력 대바니온 스킬은 마력제작으로 얻게되는 스킬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4개의 대바니온 스킬을 합성하면 랜덤으로 습득이 가능합니다. 신성력 대바니온 스킬을 강화할 때는 일반 대바니온 스킬북으로 강화를 하며 강화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저는 12강부터 대바니온 정수를 특수재료에 넣고 강화를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npc를 확인해보면 포스용 키스크나 공성병기 그리고 간파의 씨앗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신 포스용 키스크는 튜나마켓 에서 구매가능하고 경험추출기나 오델라가루도 옆에 상인에게서 구매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음식과 음료, 그리고 여러 종류의 물약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통합서버 모든 상인에게서도 같은 종류를 구매할 수 있지만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금물의 상회에서 판매하는 비싼 음료나 음식은 필드나 인던에서 먹고 싼 물약이나 음식은 자동사냥 돌릴 때 미니온에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실 때는 그냥 자동먹기를 꺼놓고 돌리셔도 무관합니다. 황금모래 상회에서 변신 주문서나 샤드 그리고 10개의 경험의 증표를 한 번에 추출하는 추출기도 구매할 수 있으며 미니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미니온 계약석도 구매 가능하며 멤버십을 결제한 분들은 금괴나 경험 추출기를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라이브 서버를 오랜 시간 하실 분들은 멤버십을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멤버십 레벨에 따라서 능력치도 올라가고 상점 판매 가격도 변경되더라고요 특히 도타파칭에서 획득하는 돼지를 상점에 판매할 때의 가격이 멤버십 레벨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이외에도 공격력이나 생명력 등등 수많은 능력치가 올라가니까 혜택은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크마로스에 위치한 스티그마 명인는 이곳입니다 앞에 있는 NPC에게 스티그마를 빼거나 넣을 수 있으며 라이브 서버는 스티그마 명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스티그마 창에서 바로 빼거나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단, 스티그마 명인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빼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스킬을 바로 쓸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빛의 조각 수집과 NPC는 기장식과 악세사리를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기장식과 악세사리는 뒤에 있는 승급사에게 휘광 기장식과 악세사리로 승급하시면 됩니다 승급 재료나 구매 재료로 쓰여지는 영혼석은 공방 어려움, 마라카르나 어려움 인던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휘광 깃털, 날개, 팔찌는 물방 마방 공격력 셋으로 선호하는 기장식이며, 악세사리는 귀걸이 한개 반지 한개 허리띠, 목걸이만 세트로 착용합니다. 나머지 귀걸이와 반지는 캐루빔을 착용하셔도 무관하지만, 직업 특성이나 오디안 색깔, 축복 이작업에 따라서 각성의 재단 악세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합 서버 드마하나 라크룸, 붉은 카탈라 이동 주문서는 각 서버 명성 상인에게서 구매 가능합니다. 명성 레벨 5단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일일 퀘스트나 주간 퀘스트를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퇴속 가이드에서 지급받으신 주문서를 다 쓰셨을 때 명성 상인에게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프사란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프사란타 퀘스트는 마족이 작전지를 점령하였을 때 습득 가능하며 11작전지와 12작전지는 상시 습득 가능 및 완료 가능합니다. 사란타에서 알아두셔야 되는게 이렇게 마족 거점 이동사 앞에 잠수를 태워놓으시면 안됩니다. 천족이 마족 거점으로 몰려와서 잠수 캐릭만 따먹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수 캐릭들이 조금 있으니까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아프사란타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퀘스트마다 명성이 오르면 파견 퀘스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중에 주신의 성수와 투혼 방어구 랜덤 상자가 있으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접속한 시간대에 1에서 13주간 일일 퀘스트 파티에 지원해서 퀘스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투혼 방어구와 무기는 중개 거래소에서도 구매 가능하니 소과금의 키나를 구매하셔서 투혼 세트를 구매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상대 종족 잡는 이벤트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심심해서 오는 건지 알수 없지만 100% 주위에 키스크 박가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잠수 캐릭들이 전부 마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서버는 같은 계정에 천족과 마족을 동시에 캐릭 생성이 가능하며 내가 오늘 같이 인던 간 사람이 천족일 수도 있으니 사람을 가려서 사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상대 종족 풀악지일 수도 있습니다. 포사란타에 있는 NPC 모레에게 1시간 동안 궁극변신버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신주문서나 변신물약 자동먹기 미니온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저 앞에서 계속 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 종족 처치하는 이벤트를 채우려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제가 퀘스트를 해야겠네요. 덕분에 제가 퀘스트를 완료할 것 같은데요? 개꿀만. 나이스, 또 오라봅니다. 이 정도면 이제 포기할 때도 된것 같은데, 역시 천족은 근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안 오는 거 보니 퀘스트를 완료했다 봅니다 본 서버와 마찬가지로 아프사란타에도 상점 NPC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구매하는 게 아프사란타 거점 이동 주문서고요 이동석상을 이용할 때마다 주문서가 한 개씩 들어가니 최소 20장씩은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과격한 몬스터 소환 주문서는 왼쪽 NPC에게 어비스 포인트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남부 소환 주문서만 사용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NPC는 정찰일지를 교환하면 됩니다 정찰일지는 쓰러져 있는 정찰병을 클릭하여 획득하고 마족 척후장교를 만나서 작전지 정찰일지로 교환하여 가져오면 됩니다. 작전 성공 보상 꾸러미는 연금술사의 유리병과 군단 활동증표가 들어있습니다. 연금술사의 유리병은 마력제작으로 주신의 성수를 제작할 때 쓰여지며 군단 활동증표는 타이틀을 구매할 때 쓰여집니다. 아프사란타에 처음 오셨을 때 루미엘 주신을 만나서 주신의 성물을 활성화하셔야 합니다. 주신의 성물을 활성화하신 후에 주신의 성수로 레벨을 올리셔야 하며 주신의 성수 보급처는 아프사란타 대행자 공략과 아프사란타 파견 퀘스트 보상 마력 제작으로도 획득 가능하며 중개 거래소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데바패스에서도 획득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신의 성물 레벨 달성 능력치는 아이온 라이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100레벨 200레벨, 300레벨 달성 보상이 있으니 본캐릭에 투자를 먼저 하시고 부캐릭에 투자하시면 될듯 합니다. 부캐릭을 키우지 않으신다면 그냥 중개거래소에 판매하여 키나 수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캐릭터 능력치 큐빅입니다. 마족은 겔크마로스 앞마당에 자동사냥을 돌리시면 캐릭터 능력치 큐빅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 공격력, 물리치명타, 명중, 회피방패방어 등등 수많은 능력치를 올리셔야 합니다. 아 하나쯤 무슨 상관 있겠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리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자기 전에 자동사냥 돌려놓으면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해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이온 라이브 서버에서 지금 시작하시거나 새롭게 캐릭터를 생성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는 형님들 85레벨이 되었는데 이제 뭐 해야 하지? 생각이 드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기본상식의 50%만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소속된 내기온도 없어서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는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편집하고 그림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서버와 형님들 화이팅입니다.